A, X로, 그, A? 생긴 게 지선인데, 어, 그 네. A? 근데, 그, A는, 그, 1이, 1이면 안 돼요. 왜냐면, 음. A가 1이면 X에 무슨 숫자를 넣든, 그, 값이 일정, 1로 일정해서 상상수가 되기 때문에, 아, 아, 네, 그래서 A는 1이 되면 안 돼요. 이런 면소들도있고요아그 어, 다음에 지수함 그래프는 그 A가 0보다 큰, 아니 A가 1보다 클 때는 음. 이렇게 이렇게 생겼는데 음. 그 뭐지? 그, 그 X값이 증가함에 따라 Y값이 증가하고 이 함수는 음. 그리고 무조건 1,0을 지나는아 무조건 1,0을 지나요 이제 정의역은 실수 전체인데 음. T역은 그 양의 수밖에 안 돼요. a가 0과 1 사이 되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건 또한 점1 0을 무조건 지나고. 이1 이렇게 지나고요. 네. 그리고 정역과 의 치역의 그게 똑같아요. 앞에 거, 앞에 그래프랑. 아 여기 이게 a 이보다 클 때에 정역 치역이 거의가 똑같다는 거죠? 네. 어 A가 0보다 작으면 말이 안돼요. 어 말이 안돼요? <웃음> 네. 그니까 아, A가 예를 들어 마, 마이너스 2면 응. 그 마이너스 1수는 마이너스 2고 그니까 a 의 마이너스 2에, 아니 마이너스 2에 2수는 4고 응. 그러니까 그래프가 약간 이런식으로 된단 말이에요. 아 그렇군요.